근데 이걸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 예수 명령. 예수 명령. 그런데 이이 어, 전도는 성령이 하시니 성령.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하세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이도와 사마리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구원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뜻인다. 아, 구원의 방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그리고 성령의 사명이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성도, 성도.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 전도가 왜 중요하냐. 다섯 가지. 첫째는 어, 구원의 방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성령님의 사명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사명이라 성도 사명. 사명. 그래서 이렇게 선교나 전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가 어떻게 틀냐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문화권, 자기 동네에서 자기 민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질문화권, 언어와 어, 이제 인종이 틀리고 나라가 틀린 사람한테 국경을 넘어서면 선교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지역만 틀리는 거지요. 선교와 전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 선교와 전도가 왜 중요하냐. 자, 말해보세요. 선교와 전도가 왜중요해왜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예. 구원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일자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큰 일을 했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뜻에 동참을 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어, 사명을 도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했다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잊지 마시고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16 페이지입니다. 216 페이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종합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16 페이지는 어, 어 이제 사망 권세 있고 마귀의 권세 있는 사람들 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이 어, 바로 어, 전도인데 이 전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전도는 뭐다? 전쟁하는 거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졸보세요, 졸보세요. 여러분 귀신들과 싸우는 최고의 전쟁터는 자기 마음 속에. 알겠어요 나를 이기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마귀가 피우리고 뭐고 막 뭐, 그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래서 가장 친한 전쟁터 제일 전쟁터 어디? 우리의 마음, 심령 두 번째는요 사탄을 때려부시는 데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 기도 자 미리 만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아유 기도 좀 하려고 잡생각이 많이 나고 그냥 뭐 기도줄기가 잡히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왜놈 전화가 많이 오고 말이죠 또 먹을거리도 생기고 사람 만날 일 생기고 뭐작정기도 해보려고 게안돼 아 그래서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두 번째 영적 전쟁터에 아주 치열한 전쟁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 여수화가 아,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터. 아말렉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 전쟁 무슨 전쟁? 아말렉 군대. 그래서 현장에 나가 싸우는 게 누가 싸워요? 여수화가 싸우는데. 어 시, 뒤에서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여호수아의 승리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모세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들고 막 피땀 흘려 기도하면 승리를 하고 기도가 흐지부지하고 힘 빠지면 맥 빠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전방이에요 최전방이 여호수아가 현장에 싸우는 게 전방이에요 뒤에서 기도하는 게 전방이에요 기도. 기도하는 데가 전방이에요 최전방이 <웃음> 여러분 선교의 현장이 전방이 아니고 뒤에서 후방이 기도하는데 여기가 여기에서 결정나니까 여러분 중복기도 그 자리가요 최전방이에요 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 중요한거지요 최전방 자 근데 세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전도현장이 어 영적전쟁터라고 말이죠 치열한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왜냐면 마귀의 그 영역에서 빼는 거거든요. 그걸. 돌격대거든요, 특공대거든요. 아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막 심대 낙하로 막 침투 들어가죠. 꺼지면 나오는 거니까 아슬아슬한 거지 아주 최대 격전지가 바로 선견장이다. 이건 훈련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훈련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218페이지어 도표를 보세요. 어, 제 1단계 전도 훈련. 자, 거기 이제 일번 어, 그 이제 도표가 나오죠. 1 번, 무슨 단계요? 준비 준비단계. 단계라고 쓰세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 번은요, 접촉 단계, 세 번째는요, 어, 보금 제시 단계, 보금 제시 단계,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초청 결심 단계, 네, 그냥 초청 단계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지요? 양육 단계 요다요걸 이제 우리가 일견제 설명하는 거지요. 근데 1단계를 보세요. 1단계는 전도의 정의와 중요성 했지요? 전도자의 자격. 전도자의 자격은요. 어, 거듭난 사람이지요. 성령 믿고 어,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는데 그다음 전도의 종류는 음, 거기서부터 이제 넘겨 볼순 이제 우리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어, 전도의 중요성이 있지요. 어, 전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어, 고린도서 1장 21절이 뭐지요? 어,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편. 어, 하나님의 어, 구원의 방편.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3번은 마가복음 16장 음, 15절이 뭐라고 요천하의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예수님이 보활하신다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명령. 사도행전 1장 18절은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이렇게 되리라. 사물 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성령님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사명. 이것은 어,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어, 그 다음에, 어, 쭉 나가셔서, 어, 그 다음에 몇 페이지입니까? 그, 전도자 220페지를 이 보시면, 전도자의 자격이 있지요. 그죠? 전도자의 자격은, 그냥 이제 읽어보시면, 10가지가 있는데, 어, 중생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열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에, 종류가 있죠 전도의 종류는 거기에 네 가지가 있네요 뭐 뭐지요? 전도의 종류 어, 관계중심전도 생활전도, 방문전도, 노방전도 관계중심전도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안에 제일 가까운 사람 순으로 왜? 자기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가까운 것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을 관계중심인데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뭐 전철 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해요. 어, 전도지 줘가지고 이거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전도는 자기의 삶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방문전도는 집 찾아다니고 노방전도는 거리나 가서 하는 건데 다른 건 별로 효과가 없는데 뭐를 하라고요? 관계중심전도. 아는 사람부터 하라. 자 그래서 관계중심 전도를 어떻게 하겠는가 225페이지에 어, 다 읽어보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226페이지에 226페이지 전도 대상은 어, 가족 중에서 전도할 사람,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기타 어, 나는 어,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걸 타신자라고 그래요. 전도 대상을 가슴에 품고 이사람대가 전도 대상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접, 어, 전도 접촉 단계. 전도 접촉 단계 228페이지를 보세요. 228페이지에 전도 어, 접촉 단계는 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사와 대화의 양의 인사. 어, 인사하는 거지. 이제 인사를 잘 해야지요. 어, 이제 인사하고 대화하는 거지요. 그, 그두 번째는 세상적 대화부터 먼저 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처음에 예수 미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재수없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관심부터 세상적인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틀려보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상적 대화에서 신앙적 대화로 이렇게 신앙적 대화로. 근데 네 번째는요. 자기 간증. 아유, 저도 옛날에 참 이렇게 예수 안 믿었는데.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동기로 예수 믿어서 참 내가 변했습니다 나 그리고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간증 얘기도 활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영적으로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진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복음 전달 요소 복음 전달할 때 어떻게 하죠? 다섯 가지 인사하고 세상적인 예로 시작해서 신앙적인 얘기로 가가지고 간증 활용하고 어, 신앙의 영적 진단에 해서 옥토인지어 이게 또 돌짝밭인지 살펴보는 거지요. 그럼 복음 전달요소1 2 3 4 5 거기 있죠? 어 안녕하세요. 잠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무슨 단계? 인사와 대화 양해. 그다음에 최근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한국 형편을 잘잘 아시겠네요. 요즘 한국 경기가 좀 어때요? 정치가 좀 복잡하지요? 이건 뭐지요? 세상정리하기 아, 어, 혹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어느 교회에 나가셨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제 신앙적으로 돌아왔지요그 다음에 저는 지난 여름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제 모든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용기를 얻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뭐지요 간증하는 거지 간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자모님은 오늘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천국에 깨시라고서 확신하십니까? 자모님은 어,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지, 한번.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229표지에 실습이 있지요. 1, 2, 3, 4, 5가 있는데, 이 대화가 뭐에 해당된다를 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230페이지에 신앙 간증문을 쓰는 요령을 여러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신앙 간증문 아, 짧게 재밌게 전도 간증용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과정을 간략하고 재밌게 감동적으로 자 신앙 간증문 쓰는 요령 첫째가 간략하고 재밌게 쓰고 감동적으로 해라 그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왜 믿게 됐는가, 그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했다, 변화된 삶, 앞으로 어, 어떻게 살고 싶다, 삶의 결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이제 초청하는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써 보시고, 그다음 어, 230 페이지, 231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복음 제시할 때 어, 다섯 가지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부터 전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 모든 사들이 죄니요, 나도 죄니요, 당신도 죄입니다. 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섯 가지가 뭐지요? 사탄주의 사망과 심판과 저주, 인간의 노력. 그 다음 네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복음. 그 다음에... 회귀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다섯 가지 요소 첫째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인간죄, 인간의 노력, 예수, 그 다음에 믿음 그러면 232페이지에 예문이 나와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자매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멸망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해 사망과 심판의 심판의 운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손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지요? 인간의 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거기다 해보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234페이지에 초청결신의 단계 자 초청결신의 단계는 거기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 초청결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금을 전화당 결신할 때 어, 내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질문을 하는 거죠 첫째가 뭐지요? 확인질문. 두 번째는 무슨 질문? 결심질문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기로 어, 작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 확인질문,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 결심질문그 다음에 이제 결심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오늘 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해주는 거죠. 결신 기도. 그 다음에 교회 가십시다. 우리 교회 메시 시작합니다. 메 시에 대리러 올까요?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할 때는 뭐해요? 반대의견 처리.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의견 처리를? 역반응. 반응이 꺾꾸로 나왔어요. 당신이나 삶이 되세요. 간말골아프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자, 그러면요. 거기에 2 3 5페이지 실습. 자매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지요? 예. 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어, 결신 초청. 그러므로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의 심령에 오셔서 죄를 사시고 어, 구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지요? 결신 기도. 이제 결신 기도가 끝난다면 뭐지요? 이제 교회로 초청해야 되지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 5장 4절전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자매님은 영적 어린아이임으로 어머니 품인 교회를 통해 성장하시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신앙 생활하기가 참 좋습니다. 아, 주일 몇 시에 제가 모시러 올까요? 올래요 안 올래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시에 모시러 올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셨죠? 자그런데 어, 뭐 정말 예수믿어가 가지고 건받나요뭐 이렇게 역반응이 나왔어요. 순순히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역반응이 나와서 그때 어떻게 하어요참 어, 재밌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라고요? 아, 재밌는 질문입니다. 참그 질문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세 마디를 켜 가세요.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참 재밌는,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지요 나도 예전에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는 뭐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반복하래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이 말은 꼭 하래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 불교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난 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무슨 말을 하든지 계속 반복해서 할 말이 뭐지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지요?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만날 길을 약속하는 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5번엔 사신자 양육은요, 아, 어, 이제, 어, 교회를 데려왔는데 그냥 내 핑계쯤은 사생아에, 어, 사생아가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살지요. 자, 그래서 데려오면 아이를 잘 양육하는, 예수님을 함께 키우는 방법인데 열두 주의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열두 가를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예를 들면 은어 3주째 보시겠습니다. 3주 3주 3주째 보시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우리 한계에서 배우리가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짤막하게 가르쳐야 지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뭐 축복받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 죽음은 천당 갈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럼 몇가지요 다섯 개. 여기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마음속에서 지금 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증겁니다세 번째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 어, 당신이 예수 옛날에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술 끊고 뭐 이런 것이 다 생활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믿음 확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그 방법을 칼슨이 짤막한 말을 자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어떻게 받지요? 다섯 마디를 해보세요 또 하고 아, 두 번째 건 틀렸네. 요렇게 하세요. 또 하나씩 해보고. 첫째는 뭐지요? 둘째는 뭐지요? 세 번째에서 세뇌를 시켜. 초반전에 세뇌를 시켜. 초반전. 이렇게 해서 12가가 있지요. 12가 끝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학습세례 준비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받지요. 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 4 8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248페이지 보시면 어, 제일 끝에 포도나무식 전도라는 게 있죠. 그죠? 어, 248페이지 토론에서 포도나무 전도에 관한 글을 읽고 전도 관계의 실패의 이유를 말해보라. 어, 그래서 그 성경구절을 쭉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시면 세상에, 아니, 네 번째입니다. 아니, 어, 세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예수가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예수가 뭐지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가지지요 둘은 서로 붙어있어야 생명관계가 연합되지요 그럼 가지가 끊겨오려면 아무것도 할수없지요그 다음에 그 가지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니까 아, 이제, 그, 어, 그것은 전도 열매예요 어, 그러면, 어, 이둘 중에 예수님과 관계, 어, 가지와, 어, 줄기와 관계, 열매와 관계, 이두 관계가 하나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줄기와 가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전도할 능력도 없고,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전도의 능력과 생명력과 지혜와 성령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세상에 뭐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달 상관없어 나 그런 사람도 안 놀아. 나는 거룩해. 세상은 세속적이야. 이렇게면 뭐가 없어요. 전도 대상이 없어지버리. 전도 대상이 열매가 없다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요둘 중에 하나를 끊어 놓으려고 그래. 맞지? 아 그래서 여기에 5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이 파멸하도록 내버려 어, 두는 주는 것이며 아 이가 어, 틀렸네요. 두는 것이며, 두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는 것은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증거할 내용이 없게 되고 세상에 거하지 않으면 내용을 증가할 대상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이둘 중의 한 관계를 끊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누가 이럴 말을 했다고요? 잔스타트가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어, 이분이 잔스타트가 어, 전도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전도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과 관계를 잘맺고 세상과도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읽으면 되고요. 250페이지를 보시면 어, 전도결신서가 있고 2 5 1페이지의 전도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250페이지 새신자 양육 결과 보고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 교육을 받으면 어, 여러분들 이제 전도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자, 어, 제들이 음한 어, 5분에서 7분을 쉬었다가 한과를 빨리 마치고 어,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조금 이제 쉬도록. 네. 상관없어요. 저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세요. 그냥 그 그게 어,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권 받나요? 뭐 이렇게 역반응이 나왔어요. 순순히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역반응이 나왔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라고요? 아 재밌는 질문입니다. 참그 질문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세 마디를 깨하세요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참 재밌는,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자두 번째가 뭐지요? 나도 예전에 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뭐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거 반복하래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이 말은 꼭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 불교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난 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무슨 말을 하든지 계속 반복해서 할 말이 뭐지요? 그래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지요?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만날 기회를 약속하는 음,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오버는 사신자 양육은요. 아 어, 이제 어, 교회를 데려왔는데 그냥 내팽개치면 사생아에 어, 사생아가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살지요. 자 그래서 데려오면 아이를 잘 양육하는 예수님을 담께 키우는 방법인데 열두주의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열두가를 요약해 놨어요. 아,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예를 들면은 어, 3주째 보시겠습니다 3주 3주 3주 때 보시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배우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짤막하게 가르쳐야 되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고 뭐 축복받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 충분 참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요 다섯 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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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이 다 생활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믿음 확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짤막한 말을 자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어떻게 받지요? 다섯 마디를 해보세요 또 하고 아두 번째 건 틀렸네요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씩 해보고 첫째는 뭐지요? 둘째는 뭐지요? 세 번째에서 세뇌를 시켜 초반전에 세뇌를 시켜 초반전 이렇게 해서 1 2가가 있지요. 1 2가 끝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학습 세례 준비를 시가지고 켜 학습을 받지요. 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8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248페이지 보시면 어, 제일 끝에 포도나무 식전도라는 게있지 그렇죠? 어, 248페이지 토론에서 포도나무 전도에 관한 글을 읽고 전도관계의 실패의 이유를 말해보라. 어, 그래서 그 성경구절을 쭉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시면 세상에 아닌, 네 번째입니다. 아니, 어, 세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전도의 눈까지 이 저간에 안해 내가 자리했으면 이사람은 받을 수 있느니 나를 받을 수 있느니 나를 받을 수 있느니 나를 받을 수 있느니 나니나 자 그러면 예수가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예수가 뭐지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는 가지지요 둘은 서로 붙어있어야 생명관계가 연합되지요 그럼 가지가 끊겨리면 아무것도 할수없지요그 다음에 그 가지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그 어, 그것은 전도 열매예요 어, 그러면 어, 이둘 중에 예수님과 관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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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룩해. 세상은 세속적이야.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전도대상이 없어져요. 전도대상이. 열매가 없다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요둘 중에 하나를 끌어놓으려고 그래맞 맞죠? 아, 그래서 보기에 5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거하지 않고 크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이 파멸하도록 내버려 어, 주는 것이며 아이가 그래서, 어, 틀렸네요. 두는 음. 것이며 두는 것이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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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도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전도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과 관계를 잘 먹고 세상과도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읽으면 되고요 250페이지를 보시면 어, 전도결신서가 있고 251페이지의 전도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250페이지 세신자양육결과보고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 교육을 받으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어, 저희들이, 음, 한, 어, 5분에서 7분을 쉬었다가, 한과를 빨리 마치고, 어,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자, 우리 조금 이제 쉬도록. 네, 상관없어요. 이거나 이거들어 놔두세요. 그냥, 그, 그게.